어서오세요 예약 주신 분 맞으시죠? 네.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는 편안하신가요? 다행이네요 저한테 시험 몇개 보내주셨잖아요 네, 그거요 오늘 오른쪽 왼쪽 귀 밑에 맞으시죠? 네. 타투는 처음이세요? 네. 아, 처음이시구나. 거 만나세요? 아, 아픈 거잘 참으시는구나. 다행이네요. 처음인데, 한 번에 두개 타투 하시는 거네요? <웃음>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? 응? 이유, 이유, 무슨 이유 있어요? <웃음> 그냥? <웃음> 네, 그냥 치고는 되게 과감하네요. 오늘 잘해드릴게요. 그달 모양 타투 원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그려왔는데 네이 중에 어떤 거 원하세요? 한번 보세요. 기는 이게 다 비슷하게 보여도 약간은 조금 다르거든요. 어떤 거? 반대쪽 타투는 뱀. 맨... 어 하시겠어요? 무르기, 없깨에요한번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응. 뱀은 그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아. 후회 없으시죠? 진짜로. <웃음> 네. 오른쪽에는 뱀. 왼쪽에는 딸.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추우시진 않으시죠? 안 추우시고. 오늘 너무 춥지 않았어요?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음, 혹시 추우시면 말씀해주세요 뒤에 담요 있거든요 지금 드릴까요? 조금 이따가 추워지면 아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바로 시술 들어갈게요 자 오늘 저희 하기로 한거 맞죠? 여기. 네. 이 부분. 네. 잠깐만. 그러니까 조금 표시 좀 할게요. 좀 할게요. 한번 만나 확인해 보세요. 네, 옆에 거울 있거든요. 지는 부분 맞으신 거 확실하죠?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타투라는 게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에 쓱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. 그 위치가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. 네,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거죠 위치? 그림 스티커 붙인 다음에, 한번 위치 한번더볼 거예요. 네. 그때 마음에 안 드시면,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. 그때,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. 그때도 충분히 가능하니까, 망설임 없이, 어, 마음에 안 들어요. 이렇게 말해도 돼요. 그럼 일단 소독부터 들어갈게요. 마취크림부터 발라드릴게요 안 지는. 하시는 거 맞죠? 마치가잘된것 어, 같아요. <웃음> 그러면... 빗그림 스티커 붙여드릴게요.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신것 같아요. 자, 이제 잘 붙여드릴게요. 이렇게 꾹꾹 눌러준 다음에 자, 이제 뗄게요. 하나, 둘, 셋 자, 거한번 볼까요? 돼요. 위치 마음에 들어요? 각도도 마음에 들고. 크기는요? 크기도 마음에 어지 가능해요 네, 오늘은 말고 그 뒤에 예약 손님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힘들어요 다음에 예약하면 해줄게요 <웃음> 손목은 뭐 하게 레터리 아 레터리 등에는 장미 음, 장미도 되게 예쁘죠? 근데 오늘은, 이거, 뱀이랑, 타. 마무리하고. 그러니까 대부분 손님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, 다음 타투 뭐 하지? 이러시거든요. 근데, 타투는 진짜 신중하게.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. 생각하고, <웃음> 아셨죠? 일단, 미그림 스티커 잘 붙여진 것 같으니까,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. 아, 그, 저희는 기계 안 쓰거든요.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 하는 거라서, 굉장히 수작업. 약그 장인의 손길. <웃음> 그런 걸로 하는 거여가지고. 그러니까 제 손을 믿으셔도 되고. <웃음> 막, 그 대신 제가 대충 하거나, 타투가 빨리 지워지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저 좀, 이 바닥에서 좀 유명해가지고. <웃음>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맞죠? 어느 쪽부터 하고 싶어요? 오른쪽, 왼쪽 오른쪽? 오케이, 알았어 아파요? 안 아프죠? 마취가 잘 돼가지고 아프진 않을 거예요. 네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괜찮아요? 그럼 이제 컬러랑 디테일 들어갈게요 끝났거든요? 여기 오른쪽. 거울 한번보시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거울 보시겠어요? 이쁘죠? 마음에 드시죠? 다행이네요 밑그림 스티커 그렸던 거좀 지울게요 되게 잘 참으셨어요 아프셨을텐데 그런 거 없으셨어요? 마취가 되게 잘 듣는 타입이신가 보다. 다안 끝났어요? 바세린 발 진짜 끝났어요. <웃음> 관리하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그 약국 가셔서 그 투명한 테이프, 그 투명한 반창고 있거든요. 그거 사셔가지고 붙여주시는 것도 좋아요. 샤워하시니까 물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오늘은 술은 좀 피해주세요. 한 3일부터는 마셔도 돼요. 담배요? 담배는 피셔도 돼요. <웃음> 근데 안 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안 피면 좀 좋겠죠? <웃음>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? 음. 반창고, 음, 3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반창고 갈아주시면 돼요. 한한달 정도는 붙이고 계셔야 돼요.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열심히 붙여주셔야 돼요. 진물이 그날 수도 있어서 물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. 한한달 정도 있다가 리터치 받으러 오시면 되거든요. 근때 제가 리터치 어느 부분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상담 드린 다음에 리터치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.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, 운동? 운동은 오늘은 하시지 마시고 한 3일부터 가능하세요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다른 건없으시고 아, 네. 아, 그 결제는 하셨나요? 아, 뭐 지금 하셔도 되고 가시는 길에 하셔도 돼요. 네, 계좌이체 하시면 돼요. 그 밖에 문제 생기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. 네.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.